할아버지! 감사합니다! 지아와 민우는 큰소리로 인사했어요 있어요. 대장! 이것봐! 강아지 발자국이야! 강아지 발자국! 찌봤어요. 크기가 작고 가지런한게 포와기가 다 숟가락에 묻는데 그래? 저한테 닭게 뜯은 것 같은데?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. 그치? 응. 음. 어, 이거 엄청 큰깍두기되겠다 먹을 수 있겠어? 엄청 큰 깍두기? 응. 음. 엄마 좀더 와줘. 응, 내려가. 일단 내려가. 맛있어야 될 텐데, 그치? 응, 음,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어? 어? 이렇게 2시간 기다려야 된대. 음. 어. 다시, 뭐. <웃음> 어? 어디로 있지? O! Ay, Jesus. Ay, Jesus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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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달려! 더 빨리! 더 빨리! 옳지, 더 빨리! 이렇게 돌아! 옳지! 이리 실 풀러! 실 풀러! 돌려라, 실 풀러! 실을 풀려봐, 돌려라! 실을 풀러!